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방희선입니다 아, 오늘은 초롱소장의 똑똑한 재테크에서 과연 앞으로 부산에 일반 분양 이런 시장이 좀 활성화돼서 부동산이 이제 바닥을 찍고 만약에 올라간다든지 이럴 때 자금은 한정이 돼 있고 조합은 입주권을 여러 개 살려고 했더니 자금이 잘 안돼 그러면 일반 분양이라도 좀 받아볼까 이럴 경우에 뭐, 다른 구역을 가니, 현재 입주권을 갖고 계신 그 구역이 너무 괜찮아서, 거기에 하나 더 일반 분양을 받으려고 하면, 과연 1순위 청약 자격으로 비조정 지역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비조정 지역에 1순위 청약을 할수 있을까, 없을까? 어떨 것 같습니까? 미리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번, 할수 있다. 2번, 할수 없다. 몇 번일까요? 오늘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정을 하겠습니다. 정비구역 내 조합은 물건을 이제 하나를 사셔가지고 조합원이 되셨어요. 그리고 사업이 아주 원활하게 잘 진행이 돼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고 이제 일반 분양을 하는 진도에 와 있는데 과연 조합은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나는 일반 분양을 할때 청약이 가능할까 안 할까? 어,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사실은 하는 건 아니고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이렇게 일반 분양을 할때 어떤 자격이나 이런 걸다 규정을 해놨는데 어, 거기에 한번 들여다보면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는 어, 관리처분 계획인가 당시에 어, 입주자 대상자로 선정된 어,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당첨자로 규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당첨자로 규정을 한다. 관리처분 계획 당시에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관리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1순위 당첨자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당첨자로 간주되면 재당첨 금지 그 기간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또 한번 살펴보면요. 음. 어, 그런데 어, 두 번째 관리처분 내 이름으로 관리처분 어, 계획인가를 내 이름으로 어, 그걸 받고, 이제, 그, 어, 동, 이렇게 확정이 되면, 뭐, 병영이 확정되고, 내 이름으로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으면, 당첨자가 된다 했는데, 근데,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이미 났어요, 그 지역은. 이미 났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 예를 들면, 지금 초롱소장이 있는, 거제 이 구역 같은, 이런 구역이겠죠. 아니면, 뭐, 요즘 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부산의 여러 재개발 지역들. 뭐 그런 구역들입니다 어, 거기에 있는 입주권을 매수를 했어요 어, 이런 분들을 뭐라 하냐면 성계조합원 이라 그러죠 성계조합원 원조합원이 아니고 성계조합원 입니다 어, 이렇게 성계조합원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그 구역에 일반 그 청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 청약통장이 일단은 6개월 이상은 경과해 있어야 될 거고 그죠 어, 그리고 뭐, 비조정 지역일 경우에 그렇는 얘기입니다. 어, 그리고 뭐, 다른데 이미 뭐, 당첨됐거나 이런 그것도, 아까 조정 지역이나 이럴 때는 뭐, 전부 다 적용이 되지만, 비조정 지역은 그런, 그게 굉장히 좀 느슨하잖아요. 그죠? 부산에 1년 이상 거주한 요건, 충족, 청약 통장 6개월 이상, 뭐, 그런 정도 되고 나면, 6개월만 경과하고 나면, 어, 세대원이, 아니,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이 가능한데, 어, 이렇게, 승계조합은, 그냥 남이 당첨된 거를 내가 피해주고 산 거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관리처분 계획인가에 내 이름으로 받은 사람은 당첨자. 그 당첨된 거를 나는 피해주고 산 그런 경우.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뭐가야산 구역이나 뭐 이런 데서 매제한 6개월이 풀려서 거래가 되는데 그걸 피주고 샀다. 다른 데 이제 청약하는데 1순위에 내가 넣을 수 있냐? 당연히 넣수 있다. 이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매입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도래하여 입주 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청약이 불가능하고 한마디로 내 이름으로 관리처분 받은 사람은 안되고 이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항에 의해서 당첨자로 관리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뒤에 법조문 한번 짚어봐 드릴 거예요. 재당첨 제한 5년이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죠. 어, 이거 어 재개발은 아까처럼 재개발 재건축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인데 지역주택조합에 어, 주택을 하나 사셨다 이런 분들은 그 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일이 곧 관리처분 인가일하고 동일한 날입니다 그날 기준으로 내가 그 전부터 소유했다 그러면 당첨자로 그 이후에 그냥 그걸 돈 주고 샀다 그냥 남이 당첨된 거 피주고 산 걸로 똑같이 간주한다 이 말입니다 아까 관련된 법 조문을 한번 보면요 어, 당첨된 주택이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일부터 5년간, 그, 재당첨, 그, 조항을 적용받는다라고 돼 있죠. 그게 아까 요겁니다. 54조에, 3항, 54조 1, 2항에, 54조 2항에 3조입니다. 3조. 여기에 당첨일로부터 5년간 제한을 받는데, 여기에 보면 제3조 2항에, 제7호 감옥의 주택이라고 돼 있죠. 요, 주택에 해당되는 사람은 당첨일로부터 5년간, 이렇게 재당첨 제한에 적용을 받는데, 그러면 3조 2항 7호 감옥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3조. 그 다음에 2항. 여기 2항. 7호. 그 다음에 감옥. 감옥이 뭐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 처분 계획. 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뭘 받은 사람들은 아까 거기에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또도심이주관환경정비법 74조가 또 뭔지 알아야죠. 그게내가 관리처분 계획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정법상 내가 물건 하나 가있다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내 이름으로 받았다. 당첨자로 간주된다. 이 말을 법조문에 이렇게 길게 풀어놓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내 이름으로 관리처분 났다. 5년간은 재당첨금지 제한을 적용을 받고 어, 관리처분 후에 승계 조합원으로 그 구역의 조합원 입주권을 사셨다. 얼마든지 일반 분양에 청약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진 분들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상 1주택을 소유하는 걸로 지금은 다 간주를 해요. 양도세를 적용할 때는 그게 주택으로 간주가 안 되는데 물론 입주권이야. 다른 집을 팔 때는 주택으로 치지만 입주권 그 자체는 그냥 권리로 보고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이러잖아요. 그죠근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을 할 때는 옛날에는 그게 건축물대장이 이렇게 살아있지 않으면 그거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막 주택수에서 빠졌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있으나 없으나 입주권이나 그 다른 데 신규 분양받은 분양권이 작년에 바뀌었죠. 그, 규정 날짜가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데, 그 날짜 이후에 사실 입주권이나 그 분양권은 주택수에 간주되는 걸로 지금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뭐, 조정 지역에 청약을 할 때, 뭐, 무주택자여야 하고, 아니면 1주택자까지 가능한데, 뭐, 그거는 나중에 입주해서 6개월 안에 집을 판다는 약정을 써야 되고, 이런 거할때 지금은 주택수에 다 카운트가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건축물 대장만 멸실되 있으면, 그 주택수에는 빠졌었거든요. 분양권은 뭐 여러 개가 있어도 주택수에 안 들어갔었고, 그게 법이 지금 자꾸 바뀌고 있고요. 아유, 뭐, 뭐, 양포, 양포세가 계시다도만 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처럼.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어나가니까, 자꾸, 자꾸 지금은 좀 힘들어져 가고 어려워져 갑니다. 그죠? 결론, 부산의 비조정지역 일반 분양은 당첨제한 5년과 상관없이, 청약통장이 6개월을 경과하고 그 지역에 1년 거주만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비소정 지역은 관리처분 전후 그냥 상관이 없고요. 청약이 다 가능하죠. 근데 다만 중도금 대출 조건은 미리 잘 챙겨 보셔야 되죠. 허그에서 보증해 주는 게 최대 두 건에 두 건에 세대원 전체 한도가 5억인 걸로 알거든요. 최대 두 건까지입니다. 비소정 지역에. 조정지역은 오로지 유일하게 그거 한 것만 대출이 있어야지 많이 실행이 가능한 그런 거고요. 비조정지역은 이렇는데, 만약에 청약조정지역에 내가 넣을다 한다? 내 이름으로 관리 처분인가를 받았다? 안 되겠죠. 5년 동안은, 그죠? 제한이 되니까. 근데 승계조합원으로 이걸 샀다? 그럼 나는 당첨으로 간주는 안 하죠 근데 지금은 입주권도 주택수 하나로 간주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 1주택 나중에 매도 조건에 그 이렇게 체크하시고 청약은 가능하겠죠 청약 통장만 6개월 경과하도록 가서있고 어 그렇다면 가능하다 소리입니다 그죠 어 요거는 아까 요전 교수 양님 요책 표지인데요 요책 안에 어 아까 앞에 제목 처럼 그 구역의 조합은 입주권 가지신 분이 일반 분양 청량할 수 있을까 하는 요 소제목을 가지고 제가 법조문은 좀 같이 찾아서 연계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 하나하나씩 별가이지만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겠습니다. <웃음> 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